나는 알아요 나에게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살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 없을 것 같다 그대 잊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할 그대 다한 사람 나에게 오직 한사아 그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만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지만 살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기대만이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다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을 사랑할게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대단한 사랑 나에게 노직한 사랑 세상 누구보다는 사랑해 널 사랑해 이만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살수 없어서 사랑한 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